어제 2월 3일 중국 칭하이성에서는 규모 5.1과 5.0의 연속 두 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모 5 클래스의 강진은 지난달 1월 26일 새벽 3시 49분 중국 최대의 이슈지역인산샤댐 근처의 중국스 촨성 간츠장족자치주 루디현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작년 9월 규모 6.8 강진이 발생한 지난과는 떨어진 곳입니다. 어제 2월 3일에도 중국 스촨성 간지현 루딩현에서 또다시 규모 2.8 진원의 깊이는 11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산샤댐 인근 지역인 중국 칭하이성과 스촨성의 강진과 한국과 일본의 지진이 연쇄 구미노 현상을 자주 보였다는 것입니다. 비견한 예로 작년 2022년 3월 16일에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한달 뒤인 4월 16일 새벽 98분에 대한민국 전남 고흥군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그 시기가 작년 3월 16일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규모 7.4의 강진 시기와 비슷한 시기들입니다. 따라서 중국 간수 칭하이 수천의 강진이나 군발 지진은 반드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2년 연속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의 규모 7클래스의 강진은 진원의 깊이가 55km와 60km의 깊이로 태평양판 내부에서 역단층 이동이 발생하여 지진이 일어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으며 작년 한국 보흥과 중국 칭하이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의 비슷한 시기에 연쇄도미노 강진들을 볼 때에 한반도의 강진에도 반드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